샤링이들 안녕 심샤리예요 심샤리는 지금껏 이집트를 총두번 방문했어요. 2018년 2월경 다합, 카이로, 룩소르, 아수완을 들렸고 2021년 2월에 생일 기념으로 다합, 카이로를 들렸습니다. <웃음> 사실 두 번째 이집트를 갔을 때는 카이로를 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2018년에 피라미드에서 겪은 불쾌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어떠한 사건이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꼭 시청 바랍니다. 2020년은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귀국을 하려면 PCR 음성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됐어요 지정된 병원은 다합이 아니라 카이로에만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행 마지막 쯤에 카이로를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건 바로 카이로에서 묵은 숙소였어요. 제가 묵었던 호텔은 그레트 피라미드 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호텔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들으면 아주 놀라실 거예요. 그 당시 저의 목적은 피라미드가 보이는 호텔 루프탑에서 조식 먹기였기 때문에 루프탑만 있는 곳에 묵는다면 굳이 피라미드 뷰 방은 필요 없었거든요. 전 운이 좋게도 발코니가 있는 피라미드 뷰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레이트 체크아웃을 밤8 시에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생수도 공짜고 공항 픽업 서비스도 공짜였어요. 마지막 날 완전 대접받는 기분으로 체크아웃을 할수 있었답니다. 조식 타임. 위 피라미드. 두두. 조식 타임. <웃음> 이제 2018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피라미드에 삐끼들이 정말 끈질기기로 악명 높은 거 아시죠? 낙타를 타라고 타라고 계속 쫓아다니고 포토스팟을 알고 있다고 유인한 뒤 돈을 달라고 하고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심샤리는 사실 삐끼한테 더한 일을 당했는데 그건 바로 성추행이었어요. 여행 전부터 삐끼에 대한 악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피라미드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다가오는 삐끼한테 흔쾌히 낙타를 타겠다고 승낙했어요. 제가 택한 삐끼 아저씨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에 쓴 스카프 이거 이 아저씨 거예요. 아저씨가 본인이 머리에 쓰고 있던 스카프를 벗더니 동의도 없이 강제로 제 머리를 둘둘 말았어요. 본격적인 건 낙타를 타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당시 저는 아는 동생과 같이 갔었는데 동생은 혼자 낙타를 닦고 저는 아저씨랑 같이 타게 됐어요. 아저씨가 앞에 앉더니 저한테 팔로 자기를 껴안아야 안 위험하니까 확실하게 껴안으라고 했어요. 이땐 사실 뭐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아저씨의 정말 커다란 배를 껴안고 낙타를 타며 유유히 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이집트 허스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더라고요. 본인이 허스밴드를 해주겠대요. 그러더니 손이 참 작다면서 아저씨 배 위에 있던 제 손을 갑자기 잡더니 손등에 뽀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손 진짜 커요. 웬만한 성인 남자만 하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자꾸 손이 작다며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손등에 뽀뽀를 한 20번 한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으나 낙타를 같이 타고 있어서 뭐 어찌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투어 내내 아저씨 구애와 스킨십을 받았답니다. 투어가 끝났을 때 아저씨가 저한테 굿바이 마이 프린세스 라며 느끼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로 이집트에 너무 질려버리게 됐어요. 하지만 두 번째 들린 이집트에서 저에게 베풀어준 호텔 직원들의 호의 덕분에 마음이 완전 풀렸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